아다 보신 분 소음을 들었는데 모델들 엄청 많고 사람이 너무 많다고 장난 아니래요 많다. 지하철역에 다오래가시 입은 사람들 <웃음> 이제 FW 시즌이다 보니까 국내부터 해외 브랜드까지 행사를 굉장히 많이 열고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압구정에 초청받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다녀왔는데 와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다 행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연예인들도 보이더라고요 부산 출신으로서는 이런 관계를 보기 쉽지 않아서 좀 신기한 경험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 주말에 아우레가씨가 국내에 첫 정식 매장을 낸다고 해가지고 정담동 무위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좀 다녀왔습니다 <웃음> 사실 제가 들린 곳은 아우레가시 전시 행사를 위해서 일정 기간 마련된 그런 공간이고 정식 매장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4층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아우레가시라는 브랜드를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2005년에 조크말린과 크리스토퍼 나잉이라는 동업자가 함께 설립한 스웨덴 기반의 패션 브랜드고요. 국내에서는 무스크샵이라는 편집샵에서 처음으로 바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스크샵 대표님이 아오레가시 첫 바잉을 했던 그런 썰 관련해서 영상 찍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댓글로 남겨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오레가시 디렉터 두 분도 진짜 오셔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좀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디렉터 분도 굉장한 한국의 아오레가시 사랑에 깜짝 놀란 하루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그무도라고 패션 아, 네. 유튜브 하는 요아 그래요? 네, 네. 아, 네, 네 저를 어떻게 아시고? 아우 요즘 핫하시잖 아우레가시 영상이 아, 이거 다 보시는구나. 아 그럼, 그럼 실례지만, 사진 한 장만... 아, 네, 저도 영상 디자이너라서 많이 응원하고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픈 기념으로 워크샵 서울 티셔츠를 발매를 했는데, 가격이 제가 알기로 15만 원 정도라 해가지고 비싼 감이 있었습니다. 그냥 워크샵 티셔츠에 서울 그려놓은 그 정도인데, 이거 하는 거 캐시나 독특한 거나 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우리의 우리가 그 아오레가시 어? 그다 한국인들이 지은 거 아닙니 까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요 가디건 아우레가시에서 매시즌 나오는 모헤어 가디건인데 체크 버전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사실 뭐좀 할아버지 옷 같긴 해요 조금 옛날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볼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이 브랜드 디렉터 분이 설립하셨던 목적이 좀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온 듯한 좀 세련된 의류 그런 것을 좀 상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기 있는 좀아우레가시 아이템들이 빈티지하면서 세련된 무드가 들어간 그래서 그런 무드가 나오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 블루 빅피케 가디건 좀 이쁘죠? 이러 알파카 소재처럼 고레이 컬러의 그런 게 나왔었는데 새로 근데. 나온 거예요? 네더이쁜거 같아요 막 셔츠 레이어드 되고 되게... 기존에 그레이 컬러로 나오던 제품인데 이 컬러가 조금 더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 셔츠랑 이 니트 베스트 레이어드 된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세트로 나오는 건 아니고 별도의 상품을 레이어드 시켜놓은 것 같은데 SS 때 굉장히 핫했던 미우미우에서 많이 보였던 그런 블루 셔츠에 좀 그레이 컬러 조합이 딱 생각이 나는 이 셔츠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아오레가시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로이 팬츠에 디지털 프린팅이 된 팬츠였는데요 그냥 데님 소재로 나왔어도 예뻤을 것 같은데 코디로이 소재여서 새로 스트라이프 느낌이 나가지고 조금 더 재밌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궁금하실 게 있을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 아오레가시의 대표적인 제품인 카미온 부츠가 한섬 온라인몰에서 77만원 그리고 아오레가시를 취급하는 IM샵에서 같은 가격인 77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은 기존 편집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겠죠 직구를 했을 때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세를 빼주기 때문에 416유로가 책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가세 10% 정도 내면한 4... 0 0 460유로 되겠네요 460유로를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대략 62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거의 15만원 정도의 가격이 차이 나는 건데 만약에 이 직구가 막히게 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직구가 조금 더 저렴하다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이제 한성에서도 이제 관세 내야 되고 수수료 내야 되고 직원 인건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비싼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또 여기서 조금의 부정적인 요런 있습니다 한섬에서 정식으로 바행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구매를 하던 편집샵은 이제 판매를 못한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겠죠 정식 유통권을 가지고 행세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또 어디서 주어듣기로는 기존의 뭐 에딕티드나 이런 1세대 편집샵에서는 계속 판매를 할수 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오레가시라는 브랜드가 이미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니즈가 많잖아 입어보고 싶은 니즈가 그런 게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가 돌았는데 한두 군데 정도는 또 괜찮다고 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위치 좋은 강남에 입어보는 곳이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사용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여론도 있어요 이미 인기가 진짜 오를대로 오른 아오레가씨가 국내 정식 매장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결국 정식 매장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 입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좀 독특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그런 인터넷상에 그냥 약간 악플 느낌이고 들어온다고 뭐 우리가 뭐 피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사면 되는 거고 근데 저도 좀아우레 레 가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소재나 디자인 이런 감성까지 생각해서 세일로 구매했을 때 세일로 구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지금 한국 패션 유행에 잘 맞는 그런 무드를 잘낼수 있는 브랜드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아오레가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세일 가격일 때 얘기입니다 뭐 다른 브랜드도 세일 가격일 때 얘기지만 아우레가시는 이미 좀 취급하는 편집숍도 많고 국내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중고 매물로도 구매를 하기 수월해요 가격대도 많이 낮고 왜냐면 이미 물량 물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선플라워라는 브랜드가 아우레가시 다음으로 좀 인기가 많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우레가시만큼의 빵하는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우레가시가 계속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맥시멀해지고 좀 섹시얼해지고 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플라워는 조금 더 가격대가 낮긴 하지만 도메스틱으로도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뛸것 같진 않고 아우레가시가 그래도 계속해서 인기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아우레가시 보다 가격대가 좋거나 조금 더 예쁘거나 아니면 소재가 좀더 좋거나 해도 제 스타일에 안 맞아서 제가 취급을 안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우레가시 뭐 말고도 국내 패션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뭐 하나를 꼽자면은 무신사에서 만든 엠프티라는 비주류의 브랜드를 좀 모아둔 편집샵 그것도 제가 한번 방문해 볼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있고 좀 새로운 브랜드가 있으면 소개시켜 드릴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웃음> 마지막 한마디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우레가씨 사랑하시죠? <웃음> 아 제가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거또 아, 갑자기 얄미운 분위기가 됐어 아니가요? <웃음> <나에 웃음> <봐요. 웃음> 밥 먹으러 가시죠